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선생님..오늘 옷이 <웃음> 맨날, <웃음> 맨날 파, 보통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많이 입으시네요 <웃음> 원래 그 좋아하세요? 그냥 원래 옷을 좋아해요. 그런걸. 내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색이 예. 하얀색이에요. 아 진짜? 하얀색이 최고 많아서 네. 맨날 뭐 찍을 때 네. 내가 하얀색을 많이 입잖아요. 네네네. 하얀색을 제일 많이 좋아해요. 원래. 아, 근데 여기 계속 하얀색만 계속 나와서 <웃음> 내가 요즘에 조금 음. 이렇게 이제 파란색도 바꿔보고 하는데 원래 저 이런 색을 좋아하진 않아요. 음, 아 그래요? 음. 빨간색 아니면 아예 노란 예쁜 노랑이나 아니면 하얀색을 최고 만 입어요. 그냥 제 옷이 하얀 게 최고 많아요. 남방 같은 거뭐 이런 거? 파란색도 근데 괜찮으신데 <웃음> 파란색 노란색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원래부터 바지도 옛날에 꼭 하얀 바지만 입고 <웃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내가 까만 것도 입지만 옛날에 중국 나갈 때도 하얀 옷을 네. 매일 갈아입을 거 바지랑 옷들이를 하얀 걸로만 갖고 나갔어서그래 아... 중국 나가 사람들이 저 선생님은 이 중국 다니면서 저 중국이 엄청 부럽잖아요. 지뭔저 네, 네. 하얀 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맨날 입고 다니냐고 그랬는데 그러다 어느 한몇 년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은 좀 바꿔친 적으 <웃음> <웃음> 알록달록도 나쁘지 않은데요? <웃음> 아냐 <아니>, 알록달록도 <웃음> 좋아하지 않고 그냥 단색을 좋아해 아, 내가 아. 응. 그냥 뭐 한가지색이라도 단색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웃음> 네 <웃음> 이리와 이리 이리와 너네 이리와 너네 가져 먹기 전에 빨리 와엄마한와 빨리 <웃음> 누가 지지래? 엄마 네, 지금 네. 뭐하는데? 엄마 지금 뭐하는 중이야 엄마? 이리와 앉아 해도 되니 <웃음> 얘들아? <웃음> <웃음> 네. 선생 오늘은 네. 약간 구독자 사연인데 음, 음. 노총각이에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결혼을 한 결혼을 한 진짜 막나니에 아. 이게 그래요? 결혼을 한나니의 사연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일도 안 하고, 어, 어, 어, 어. 결혼, 결혼도, 결혼, 결혼을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어, 어. 진짜 개차반처럼 사나봐요.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 아. 네, 그런 사람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네네네. 불러드릴게요. 이분이 결혼을 했다 음. 결혼할 사주는 아닌데 아 그래요? 응 아니 뭐 사연이 안돼데난이라고 그래도 정... 이, 이 사람이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살을 라는사주고 가만 앉은 자리 가만 있을 사주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이분도 결혼을 글쎄 결혼을 일찍 하라는 사주는 아니고 결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한걸로 보인다는 얘기야. 어, 그래요? 어어 그리고 막나니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가고 자기 고집이세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걸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도 이렇게 봤을때는 나쁜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사연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네네. 이 사람은 사주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돼. 왜? 말이 토끼다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머린 똑똑하고 영특하단 말이야. 오. 그래서 어, 뭔가를 내가 외우는 거나 뭐 이런 공부 같은 걸 못한 사주는 아니야. 그리고 사람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지혜가 있으라는 사주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살아야 돼. 지금. 아 그래요? <웃음> 음, 아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을 했어야 되고 아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지금은 혼자로 보이세요? 어, 혼자로 살아야 아니, 돼 지금도 네. 내가 봤을 때는 만약 이 사람 진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그냥 혼자 쿨하게 살아야 돼이 사람은 누가 이렇게 나를 가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자를 만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오리를 하지 않는 사람 무슨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옹맥이나 뭐 하거나 네. 이러거 하지 않는다는 거. 아, 올해는 그런 그러면... 거아 올해는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뭔가가 어, 개망나니 놀아? 아닌데 올해 아, 뭔가 그래. 시작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웃음> 올해 운이 시작하라는 운이 들어왔잖아. 어... 작년까지는 이 사람이 조금 힘들게 넘어오라는 형국이었었지만, 올해는 내가 새로운 일이 딱 업그레이드라는 형국이거든. 아, 그래요? 새로운 일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뭔가 시작을 했을 건데 뭐 장사를 <웃음> 시작했던 뭐로 시작했던 내 네, 조그만 뭐 구멍가게 시작했대. 이렇게 시작하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 시작하면 잘 돼요. 올해는 아마 잘될 거예요, 사람이. 올해부터 오. 운이 들어와서 풀리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부터 뭔가 시작을 했다. 네. 그럼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오. 이 사람을 미워할 것 같지 않은데. 얼굴도 괜찮고 웃는 모습도 이쁘고. 아, 그래요? 남자도 라 웃는 오. 모습이 이뻐. 눈웃음 치는 거 입술이 이렇게 살짝 웃는 모습이 예쁘게 보여. 내가 봤을 땐 그래. 할머니가 봤을 땐 예쁘게 보인다 그래. 성격은 성격도 좀 이게 있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센 성격이야. 네네네. 그치만은 어떻게 해? 그래도 베풀때는 확 베풀어. 근데 찔떡하게 베풀리는 사람은 아니야. 어... 자기가 이게 찔떡찔떡 하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 자기한테 오링 꽂히잖아? 그럼 확 베푸는 사람이고 네네네. 그러고 아니면 딱 아니어버려 이 사람은. 닫아버린단 말이야. 음. 그런게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딱 부러지는 성격. 아싸란 성격으로 보여,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음. 이 사람 행위를 봤을 때는 머리가 똑똑한 사주야. 아, 똑똑해요? 응. 어, 음. 머리가 자꾸 똑똑하고, 뭐, 음. 공부로나, 뭐로나, 음, 네, 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밑바닥은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 아, 네, 네.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든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음. 막 편하게 앉아서 뭐, 펜떼 굴리고 이런 건 못해. 아 그래요 좀 돌아다녀야 돼좀 돌아다니면서 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하고 올해는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거야 오. 뭐 개망나니나 뭐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 망나니는 아니에요? 망나니는 오. 아닌 것 그럼...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웃음> <웃음> 아 그런가 아 <웃음> 음. 그럼 선생님 네 이분 사실 제가 조금 거짓말을 해봤어요. 이분 어. 망난이는 아니에요. <웃음> 이분 연예인이에요. 오, 아 그렇구나. 이분 사실 근데 왜 망난이로 막... 보이지 않았는데 왜 망난이라고 했나 나는. 제가 한번 강 아.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아, 한번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네.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결혼도 어. 못했어요. 아. 음. 결혼을 못했는데 <웃음> 중간에 아무튼. 뭐 연애, 뭐, 열애를 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결혼은 아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왜그냥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고 많이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할머니 그러시잖아. 왜안 할까요? 근데 네. 이 사람 결혼 지금 못해. 왜그냐면 누구한테 이거 매이는걸 싫어한단 말이야. 아... 어떤 여자를 만나다가도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그러면 안 만날 거야 아마. 근데 네,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결혼해야 대한 그게 많지 않아. 언제 해요? 그러면? 근데 내가 볼땐그게 결혼을 쉽게 할것 같지 않아. <웃음> 그래서 어, <웃음> 못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어. 어... 이 사람은 쿨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거, 사람이야. 아...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결혼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어, 안 어, 보인다고 그래 그렇구나. 자꾸 그게 안 보이는 거. 왜? 왜냐면 이 사람이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이혼했어야 돼. 음... 떨어져서 인이랑또 이별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여자를 만나고 소통 하는 얘기가 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사람기 때문에 아 후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 아 내가 뭔가 걸림돌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 그래서 머리도 좋아, 이 사람이. 맞아요. 선생님, 이분 어. 머리도 좋아요, 진짜 사실. 머리 좋아, 이 사람. 미술도 해요, 이 분. 음. 그림도 그림 머리가 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얽매이는걸 음.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마. 아, 그리고 선생님또 맞추신 게, 이분 올해 그 드라마가 나와요. 그 아.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걸 어, 들어왔다고 왜그냐면 올해 운이 그런 게 들어와 있잖아. 어. 내가 사업뭐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들어와서 내가 이러잖아 구멍가게라도 해야 된다고.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음. 해면은 또 괜찮아요 또. 음, 아, 아마 그러면은? 드라마를 만약 에 시작했다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웃는 게참 이뻐 보이게 보였거든. <웃음> 드라마는 이분이 진짜 안 하다가 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음. 그, 그 드라마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잘 되는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올해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죠?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굴러 가든. 운이 있으면잘 굴러간다고 아, 기지요 응. 어. 그래서 이분 지금 하는 게 아마 그래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는 응. 구설은 없어요 이분? 응? 구설 구설은 응. 그동안 많이 왔지만은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좋은 것도 뭐냐면은 3일 이상 생각 안 한다는 거아 그래요? <웃음> 구설을 들어도 3일 이상 무시해버리는 오. 왜냐면 그동안 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아. 그래서 그걸 뭐 크게 닮지 않고 우리는 아, 인기가 많아도 구설, 인기가 없어도 구설. 음. 이런 걸이 사람이 좀 터득한 것 같아, 이분이. 아, 구설. 음, 아. 그래서 뭐 구설이 뭐 그렇게 뭐 민감한 것 같진 않아. 아. 음, 그냥 자기 앞만 보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뭔가를 주어지면 또 파는 경우야. 자기가 목적을 짓잖아, 그럼 거기에 오링을 한단 말이야. 이분이 아무튼 이. 지금 탑 배우예요. 선생님은 잘 모르실 수도 몰라요. 있는데 누군지도. 정말 탑 배우인데 어. 그 자리를 들면 좀 언제까지 뭐 향후 10년이나 뭐그 이후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꾸준히는 잘갈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마 지금 나이보다 30대 에 조금 약간 힘든 게있었을 거고 어. 지금은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갔어도 괜찮아요. 네. 건강은 좀 건강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은. 네. 어, 어디를 어 조심해야 되냐면 이분이 아마 술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네네. 술을 안 먹어야 돼아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런 분은 간이 빨리 망가지는 사지요 아, 아 그래서 술 같은 거 담배 이런 걸좀안 하셔야 돼 아, 그런 거를 좀,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좀 드시는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건 크게,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그냥 체격도 받쳐주고 네네네. 모든 미모도 괜찮고 네. <웃음> 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남자다운 것도 있지만 네네. 또 약간 여, 여기 그러니까 뭐 여자 같은 그런 성향도 있어. 음. 좀 마음이 좀 어린 누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이 사람을 배우자가 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분을 아기같이 아들같이 챙겨준다 그러면 괜찮을 거야. 아 그래요. 참. 조금 외로움을 좀 많이 타르시는 분 그런 어. <웃음> 게 있어. 그래서 어, 내가 어른보다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어른을 해서 엄마 노릇, 누나 노릇, 아내 노릇 다할수 있는 여자라면 또 모르지. 이분이. 그러니까요. 결혼만 하면 이분은 사실 그렇게 해야죠. 다 가졌을 텐데. 근데 아유. 그렇게 할... 분이 없는거예요 지금. 아... 그, 그런 그 분이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하실 거라면. 아... 그런데 분이... 그런 분이 지금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향후 뭐... 음. 뭐, 1, 2년 안에도 나타나기 때문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 또 새롭게 또 아니면 뭐또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뭐 재고 있어도 감춰놓을 수도 있고. 네네네. 오픈은 잘안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픈 안 하는 분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뭐 결혼 생각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음,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네.